긴급 th news. 네. 오늘은 아주 아주 중요한 <웃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림대 디자인 디지털 인문예술학과 대학원생 모집입니다. 와. <웃음> 여러분, 텐션 올리세요. 김영수 선생님이 보실 거예요. 밤 <웃음> <한>, 10시에. <웃음> 네. <웃음> 네. 어, 다른 게 아니고, 저희 한림대학교에서 상의미리라의 융합대학원 산하에서 디자인, 디지털, 인문예술학과 대학원생을 모집합니다. 1프로 온라인 석사과정이고요. 1년 석사과정입니다. 어, 석사과정 보통 2년 아닌가요? 이건 1년입니다. 대신에 조금 타이트해 보이던데요. 어쨌든 1년, 그리고 1분의 2의 수업료, 또 졸업 논문이 없습니다. 우와, 이건 좀 별로네요. <웃음>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저는 학문권대라고 할수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그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래융합 디자인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HCI 영역이 기본이죠. 휴먼 컴퓨터 인터랙티브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오정보공학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전형적으로 어 인문과 인문사회와 정보공학이 만나면 되죠. 김명준 선생님도 친구들 중에 이거 하시는 친구들 많지 않나요? HCI? 네. 제가 나왔던 박사 때나 석사 때 나왔던 대학원에 HCI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컴공과 출신들도 많이 하고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네. 디자인, 컴퓨터공학 두 학문 세계가 만나는 곳이죠 네. 네. 사실 이것은 저희 디지털 인문학의 영역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공통필수 과목의 디지털 인문학 개론과 디자인 씽킹이 있죠. 이두 가지 그리고 다른 한 트랙은 바로 디지털 인문학 트랙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설계 구축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세팅으로 되어 있네요. 뭐 전체적인 트랙에 대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 요 제가 좀 열심히 봤는데요. 그, 1년에 4학기라는 게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좀 내려가 주시면, 네, 여기 PDF, 위쪽 PDF를 보면,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아래, 한, 네 번째 장인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좀, 한, 하나만 더 내려가면 있을 겁니다. 네네. 내려가서, 하나 더 내려가서, 어, 더 내려가야 되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그,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1년 안에 석사 과정을 끝내는 코스기 이 때문에, 이게 1학기 1세션 하고, 한 5주 쉬고,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지옥의, 지옥의 코스. 엄청, 네, 빡세게. 그주 5주. 오주, 네, 네. 오주일주. 되게, 어, 거의 쉼이 없이 바로바로 달려갑니다. 왜냐면 1년,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석사가 1년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1년에 4학기로 운영, 운영이 되는데 약간 그런 걸 배치마킹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웃음> 쉽지 않,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되게 막 수업 하나는 제대로 듣고 방학이 없, 없어요. 거의. 방학이 없다고 보면 되고 그 대신 1년 만에 학위가 나오니까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되게 재미있는. 이게 기본적으로 온라인 대학교하고 오프라인하고 병행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기본은 온라인 대학교고? 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 온라인으로 알고 있, 있는데요. 아. 네. 100% 온라인, 어, 네. 어, 그래서... 마지막 졸업 때만 보는 건가요? 시작할 때 한번 그래도 인사차 보고, 마지막 졸업할 때 보고. 아, 그냥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그래서 9월에 우와... 시작을 해서 쭉. 네, 이... 가을학기 시작해서. 네. 동계 방학이 3월 31일 날 끝나고 야 1월 1일부터 또 다시 달리기 시작해서 3월 15일까지. 그리고 잠깐 이주시고 어... 다시 4월 부터 4월, 6월, 6월까지. 네. 그리고 6월부터 6월 말까지 잠깐 쉬고 다시 또달리기 대단하네요 원서 접수는 6월 19일에서 7월 7일 어 얼마 안 남았네요 6월 19일에서 7월 7일이면 이때부터네요 아, 그래도 한달 한 정도 남았군요 네. 요 정도 남았고 서류 결과는 7월 14일 면접 전용도 실시가 되네요 7월 20일에서 7월 22일 최종 합격자가 7월 31일, 그래서 7월 31일 이후에 합격이 되면 이제 지옥의 릴레이를 9월부터 <웃음> 어, 시작을 하는. 그래서 게... 네 어. 이게 사실은 온라인 온라인 석사 과정이라는 게 보통 사이버대학이나 방통대에만 하는 것이었는데 오프라인 대학에 뭐 작년부터 이렇게 오프라인 대학도 열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규 석사 과정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얼마죠? <웃음> 저 얼마인지 모르는데. 네. 한 학기 얼마인지 저도 한림대 소속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림대에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네. 여기 있죠? 네. 여기로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냐. 어, 마케팅 쪽 말고 디지털 쪽을 한번 볼까요? 어? 디지털 쪽? 저희, 저희 어? 이게 아니고 이번 마케팅 파트고 제가 못 보는 건가? 왜 계속 지나가죠? 마케팅 어, 그 하나 아, 위에요. 아, 네 여기 네. 보시면은 요거 거죠. 전인 교수님, 김성우 선생님, 유인 선생님, 김영수 선생님, 한수미 선생이 요 송인재 선생님이네요. 와졸업후진로는 이런 쪽으로 세팅되어 있고 네뭐 네. 어, 저... 혹시 관심은 있는데, 솔직히 저같이 이제 한콰중앙연구원에 계시, 오시기에는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제가 있는. 여기는 거의 전일지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쉽지 않죠. 논문도 써야지 졸업을 됐고, 직장 일을 하시면서 자기 발전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텐데, 그래도 여기는 그 온라인으로 모든 게 사실 이렇게 빡세게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게 사실 온라인으로 지원이 될거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겠죠, 아마? 그 기간 내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웃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림대정확히 모르지만 왠지 그 전임교원 선생님들한테도 네. 타겟이 될것 같아요. 인문학 연구를 하지만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도 인문하고 싶은 이미 음. 박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네요. 아. 네. 그리고 저희 대중에서 누가 동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아마 동원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웃음>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어. 뭐 유인태 선생님 뭐 한마디라도 하시죠. 아 너무 훌륭한 과정입니다. 영혼을 좀 넣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영원히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아 교과 과정이 확실히 알림되는 예전부터 HCI 관련된 거를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저 미래융합 디자인 트랙 저게 굉장히 저는 장기적으로 특화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오히려 HCI죠? 교... 네, 오히려. 왜냐면 다른 학교에는 그러니까 저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하는 학교는 한림대 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저 지점을 또 김영수 선생님께서 굉장히 또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을 해오셨고 지금도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카이스트도 있죠. 카이스트도 네, 그, 비슷하게 것도. 세팅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네네. 여기도 카이스트도 비슷한 세팅이 있습니다. 네. 있긴 있어요. 근데 조금 방향성이 다르죠. 공과 쪽에 좀더 가깝죠. 카이스트는. 네.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일단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여기 직접 가셔가지고 뭐 재밌는 수업을 들으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뭐 문의해도 되고 어쨌든, 김영수 선생님, 저는 할일다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갑자기. <웃음>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